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한테 뭐 문의를 주시는 분들 평균적으로 아파트 세대수 최소 400세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구입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좀 있어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성구나 중구나 달수구를 많이 선호했고요. 기본적으로 500세대, 400세대 넘는 아파트를 뽑는다면 수성구 같은 경우는 더잡수송라이크 에러 899세대 그리고 c g 3정 그린코아 667, 그리고 수성 더 펠리스 프로지오 드샵 아 이름 길게 하는게 유행이라 카디 진짜 모양입니다 대부분 아파트 이름이 길어요 1299 세대 1300 세대 정도 되죠 그리고 수성 부모 W 1340 세대 수성 홀브로 하이엔 795 세대 그리고 450 세대의 만촌역 태왕 아나스 그리고 히스테이트 만촌역 658 세대 수성 프레스트 스위치 앤 같은 경우 750 세대 755 세대 그리고 총 분양되는 아파트는 9,986세대 엄청나게 많은 편입니다. 수승구가 기본적으로 생각외로 분양되는 아파트가 많은데 막상 4,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뽑으니까 얼마 되지는 않죠. 마찬가지로 중구를 보게 되면 1,500세대의 달성프로죠. 그리고 대구역제 풍풍역제가 604세대, 그리고 803세대의 힐스테이트 대구요 그리고 힐스테이트 도원센터리리 894세대. 그리고 히스테이트 동원센터를 마찬가지 410세대, 센터를 대원 칸타베엘 410세대, 그리고 해밍턴 플레이스 419세대, 그리고 대봉산이 이담 541세대, 그리고 히스테이트 동인 941세대. 평균적으로 최소 못해도 500세대 이상 정도는 되면 은 괜찮을 것 같다. 그런데 400세대도 뭐 마찬가지 많이 없는 편이다 보니까 같이 넣어서 체크를 해봤는데 중구에 마찬가지 8 9 0 0세대 아파트가 입주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4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그다지 많은 편이 아닙니다. 이런 아파트들을 관심있게 대부분 보고 계신다고 얘기를 또 하시고요. 저도 마찬가지 뭐 이왕이면 1000세대 이상이면 좋겠지만 못해도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그리고 가장 저렴한 아파트 핵심은 항상 가장 저렴한 아파트고 위치 그리고 세대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예전하고 틀리게 뭐 1군 업체냐 2군 업체냐 뭐 그런 것도 지금 많이 따지더라고요. 그리고 달서구 같은 경우는 실제 건설업체는 많습니다. 건설업체는 많고 총 세대수는 9744세대인데 건설업체에 비해서 4,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그래 많지가 않고요. 993세대의 달서구 시그니처, 그리고 롯데게셀 센터스카이 481세대, 그리고 빌리브 520세대, 그리고 두루역 사안포레스트 480세대, 월벨 라이온프리트 마찬가지 550세대, 달스 에스케뷰 1196세대, 축전역 에얼리네테리 959세대, 대구 용산차이가 429세대, 그리고 한양수자인 1021세대로 생각외로 건설업체는 많은데 4 5 0 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그래 많지 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 세대수도 마찬가지 한번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제가 뭐 통계를 낸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아파트 구입을 해야 될 곳, 급매물이나 아니면 미분양 할인 판매나 선호 지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평균적으로 방콕의 역내글이나 반월당 이런 위주로 급매물을 찾거나 아니면 나름대로 할인 분양하는 아파트가 나오면 구입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감산역이나죽전역 이렇게 대부분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뭐 수승구는 나와도 각이 많이 높지 않을까요? 하면서 나오면 구입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정도.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볼리내거리에서 죽전내거리에 나오는 매물 정도. 이 정도 선에서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외로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북구라든지 아니면 동대구 역 부근이라든지 이쪽으로 금매물이 나오면 뭐 구입을 하겠다. 뭐 이런 분들의 전화는 제가 거의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은 적어도 동네 선정은 돼 있어야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뭐 동네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저렴하게 금매물로 나오는 아파트들. 최소 마이너스 P가 1억에서 2억 사이면 괜찮을 것이다. 아니면 물론 할인 분양으로 해서 30에서 40% 정도 나오면 괜찮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들을 제가 듣고 보니까 결국은 제가 어느 정도 선우 지역을 얘기했는 곳이나 아니면 이 정도 선에서 구입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얘기했는 내용들을 대부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얘기를 듣고 선호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뭐제 얘기는 제 얘기대로 듣기만 듣고 나름대로 생각하는 견해가 조금 비슷하지 않았을까? 뭐 저는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나마 볼린내근이나 죽전내근이 이쪽 같은 경우는 사실 어느정도 물량을 좀 받쳐주는 편이죠. 물량이 받쳐주는 편이니까 아무래도 건매물이라든지 아니면 할인 분양에 어떤 여지가 조금 있을 것 같고요. 평균적으로 청라 언덕역 부근이나 중구 쪽에 같은 경우는 매물이 그래 많이 있는 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라 언덕이나 중구 쪽으로 찾는 분들은 직장 때문에 그쪽을 좀 선호한다. 지하철이 있는 곳이 좀 나을 것 같다. 뭐 그런 식의 얘기들이었어요. 제가 전화를 받은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중국이나 아니면 청나원 등역 이 부근 쪽으로 해서 또 사람들이 몰리지 않을까. 저는 그래도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여기 물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굳이 또 급하게 팔 필요가 있을까. 기다리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도 생각을 해봐요. 물론 제가 전화를 받았는 게뭐 수백 통, 수천 통의 전화를 받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반영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는 동상 제가 전화를 받았는 곳 쪽에서는, 정나은 등역이나 중구, 그리고 이왕이면 축전 내거리나 볼리 내거리, 그리고 뭐 수승구도 범어동 쪽으로 얘기들이 일부 나왔는데, 범어동 같은 경우는 사실 가격이 너무 높아서 좀 많이 고민이 된다, 뭐 이런 쪽의 얘기였고요. 그 중에서 일부 도 아파트를 팔고, 약간 관심있게 생각했는 아파트가 범어 W입니다. 물론 제가 설문조사를 했는 거 만약 뭐 1000명, 5000명, 뭐이 정도 설문조사를 했다면 이런 또 방송을 보고 몰릴 뭐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또 여론을 형성시킨다.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제가 그만큼 전화를 많이 받았는 건 아니고 통상 일부 전화를 받았는 거에 선호 지역은 그나마 방금 얘기드린 요런 정도의 선에서 좀 움직이고 그리고 급매물 구축이 나오면 구입하겠다 하는 분들도 일부 조금은 있었지만은. 대부분 신축이 하락하면 신축을 구입하겠다. 어차피 분양을 했는 가격 이하로 떨어진다면 최소 세월이 지나도 크게 손해는 보지 않을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대다수였고요. 거의 뭐제 생각과 거의 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뭐제 영상을 보는 분이라서 제가 영상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뭐 저처럼 똑같이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동상 제가 생각하는 것 마냥 어느 정도 생각하는게 조금 비슷하지 않느냐 뭐 저는 그래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항상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주변 일대 부동산을 좀 많이 좀 다녀 보시고 그리고 뭐 오늘도 많은 얘기를 이것저것 좀 했지만 은 마이너스 피가 1억에서 2억 정도 나오면 뭐 저는 충분합니다 그런게 나오면 뭐살 의사가 있다 그리고 할인 분양 마찬가지 한 2억에서 3억 사이 정도 할인 분양이 나온다면 충분히 구입할 수 있다. 그러면서 또 나름대로 동네를 지정을 합니다. 할인 분양에 대해서 또 지정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 이 바운드리에서 대부분 지정을 좀 하는 편이고 뭐 수승구도 나오면 좋겠지만 이렇게 요 바운드리에서 또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뭐내 눈에 좋으면 늙눈에로 좋다 뭐 그런 얘기가 있듯이 생각은 대부분 조금 조금, 조금 비슷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사실 실수자분이 아니고 약간의 투자 아닌 투자를 또 하려고 하는 분들도 대부분 최소 2억 이상의 금매물이 나오면 구입을 하겠다. 아니면 할인 분양 아파트가 나오면 구입을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대부분 좀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아무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뭐그 동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바운드리는 정해놓고 있다면 은그 동네 부동산을 좀 많이 다녀보시고 그리고 아직까지 내가 어느 정도 선택을 하지 않았다, 뭐 동네까지도 선택을 하지 않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뭐 예를 들어서 중구면 중구, 달서구면 달서구 어느 정도 생각을 다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뭐 수성구면 수성구, 아니면 또뭐 북구도 선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동구도 선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뭐 저하고 통화를 했는 분들 중에서는 북구나 동구 쪽에 뭐 굳이 얘기를 했는 분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세를 살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만기가 돼서또 집을 구해야 되는 분들 도뭐 전화 오셔서 물어보시는데 저는 현재 뭐 요번 연도 나 늦어도 내년 초에 거의 금매물이 나온다고 몇번 얘기를 드렸는 것 같은데 그이후로는 대부분 금매물 보다는 대부분 행보를 하면서 팔리면 팔리고 말면 말지 그런 식의 어떤 매물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못까지 차야 사실 급하게 매물을 내놓는 거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예외적으로 또 쉽게 팔리는 매물들은 또 팔립니다. 마이너스 뭐 5천이든 6천이든 4천이든 실질적으로 그래 팔리기 때문에 팔아야 되는 분들은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일단 매물을 한번 쭉 내보시면 돼요. 뭐 팔려고 하는 분도 전화가 오시고 살려고 하는 분들도 전화가 오시기 때문에 그런 거 개의치 마시고 가까운 부동산에 매물을 접수를 해놓으면 뭐 유튜브를 안 보거나 아니면 급하게 또 매입을 구입하는 분들은 쉽게 쉽게 또 아파트를 구입하기 때문에 굳이 막 전전건강 하실 필요 없이 어느 정도 선에서 매물이 6천에 대부분 나와있다면 나왔다 나와 있다면은 그냥 6천에 한번 내놓으시고 기다려 보시는 거죠. 거기서 재수를 누가 또 구입할 줄 압니까? 아무래도 유튜브나 아니면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뭐 뉴스나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니까 조금 더 하락하면 구입하겠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은 실제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또 구입하는 분들도 현재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실거래 내역을 보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전전긍긍하면서 생각만 하지 마시고 매물은 매물대로 부동산에 여기저기 또 접수를 해 놓으시면 뭐 좋은 결과에 있으면 뭐또 그만 다행이겠죠.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 분이나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 실제 뭐 많은 분들의 전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하고 있는 곳이 뭐요 정도 선의 동네다. 뭐 이런것 정도는 또 참고를 하시면 파는 분들 입장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구입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현재 제가 전화를 받고 구입을 사 아니면 할인판매 아니면 급매물 동네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중구와 달수구 그리고 금액이 괜찮다면 수성구까지 대부분 어느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 그리고 아직 동네도 생각을 안해보신 분들은 동네 정도는 선택을 하시고 이번 연도나 내년 초에 대부분 금매물들이 정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월세를 일부 좀 사시거나 반전서를좀 사시거나 1년 기간으로 해서 정리를 해놓으시고 금매물이 나오면 구입을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